얹혀 살게 됐으니 할 일은 하겠는데요 나중 가서 혼장깝 하라고 들복지만 말아주세요 즐거운 분들이랑 친해지라고 하셔도 사람들하고 부대끼는 취미는 없어서요 사회인으로서야 결격사유겠지만 전장에선 해뜰때 안면 트고 해질 때 작별인사 했거든요 네네 간다고요 싸움은 진짜 지긋지긋하다고. 반드시 살아남는 거야. 어... 적당히만 하자. 자, 헛. 에잇, 야! 으... 이 내, 잇 대기랑은 안 맞겠어. 으이, 진짜! 치, 떨어져! 문질기네, 조 양반! 에잇, <웃음> 저리 좀 가요! 내버려둬! 이러다다죽는다고 어떻게 한 번을 제대로 못 쏴? 스물아 음 숨을 때! 숨을 때를 찾아야 돼! 맨날 나만 남는 건데 아이고 목숨만 살려 줍쇼 사장님이 노느라 밀어놨던 일을 왜 저더러 같이 해달래요 그렇게 오는 척연계받자 귀찮기만 하거든요 하, 알겠어요 하면 될것 아닙니까 하면